just g o n t a l e t s a m e I'm just o n t h s g a e s t l o 像哪里人像中国人我是像中国人因为我看到你很美所以就快一点你的中文讲得很好谢谢我在大连留学了我想想想想想我我想<笑> 개쩔어 뭐야 이거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와와 와, 이거 봐 벤틀리 차들이 역시 마카오 더 많아 와 무슨 람보르기니가 이렇게 많어 <웃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